아버지를 속인 야곱, 창세기 27장 시간이 흘러 에서와 야곱은 어른이 되었지.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죽고 난뒤였지 아버지 이삭도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단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어. 점점 눈이 나빠지더니 결국은 아무것도 볼수 없게 되었단다. 이삭이 장님이 된 거야. 게다가 힘이 없어. 잘 걸을 수도 없게 되었지 그래서 자기 천막 안에 있는 침대에 온종일 누워있었단다 만약 내가 앞도 못 보고 날마다 침대에 누워있어야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니? 온종일 무엇을 하면서 지냈겠니? 아마 누워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겠지 이삭도 그랬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지냈지 하루는 이삭이 이런 생각을 했어 머지않아 나는 죽을 거야 내가 죽고 나면 앞으로 우리 집안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내가 모은 이 많은 재산은? 우리 집에는 은과 금도 많고 낙타, 소, 양도 많지. 이것 말고도 재산이 꽤 있지. 이 재산을 누가 다 물려받게 될까? 누가 이 집안의 새 주인이 될까? 에서가 우리 집안의 장남이지?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라고. 내가 죽고 나면 에서가이 집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야 해. 내가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해야겠다. 축복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니? 이삭이 자기 아들을 축복한다는 것은 자기 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 주는 거야. 근데 그 말은 이삭이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축복의 말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하도록 시키신 말씀을 말하는 거야. 어느 날 이삭이 에서를 가까이 불렀어. 그리고 에서에게 말했지. 에서야, 드레나가 나를 위해 짐승을 잡아오너라. 그리고 그 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라.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너라.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나는 앞으로 얼마 못 살고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해주마. 알겠습니다, 아버지. 대답을 마친 에서는 바로 사냥을 하러 나갔지. 하지만 에서가 잊은 것이 있어. 언젠가 죽한 그릇을 받고 야곱에게 장작권을 팔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게 될 거야. 그걸 모르더니 에서는 정말 어리석어. 그렇지? 이삭에게는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하나 있었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의 장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이야. 비록 이삭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긴 했지만 자기는 야곱보다 에서를 훨씬 더 사랑하고 있었어.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모른 척 무시하다니. 이삭도 정말 바보같지?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와 하는 말을 다 엿들었단다. 그리고 에서가 사냥을 하러 들로 나가는 것까지 보았어. 리브가는 이렇게 생각했지. 가만히 있다가는 일이 잘못될 것 같은데. 에서가 복을 받으면 안 되지. 야곱이 그 복을 받아야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아,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리는 것이 좋겠다. 리브가도 참 어리석지? 자기가 하나님을 돕겠다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가서 말했던다. 야곱아, 가만히 있다가는 일이 잘못될 것 같구나. 빨리 가축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염수 두 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리고 그 염수를 잡아라. 내가 그 염수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마. 너는 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들고 내 아버지에게 가라. 그리고 네가 마치 애서형인 것처럼 해라. 네 아버지는 지금 눈이 멀어 아무것도 못 보시니까 네가 야곱인 줄 모르실 거야. 네 아버지는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단다. 아버지를 속이라고? 정말 아버지를 속일 수 있을까? 야곱이랑 에서는 서로 닮은 데가 없었어. 야곱과 달리 에서는 손과 목에 복슬복슬한 털이 많이 있었단다. 게다가 에서한테서는 숲과 들짐승 냄새가 나. 야곱에게서는 집에서 키우는 가축 냄새가 나지. 아버지가 앞에 볼 수는 없지만 그 정도쯤은 눈치채실 것 같은데. 하지만 리브가가 말했어. 너희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게 내가 도와줄 테니 시키는 대로만 하렴. 야곱은 가축우리에 가서 염소두 마리를 골랐단다. 그리고 그염소를 잡았지. 리브가는 그 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 그러면서 리브가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꾀를 생각해냈단다. 염소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잘 감은 거야. 이제 야곱도 에서처럼 털이 많이 난 것처럼 되었지. 그리고 야곱에게 형 에서의 옷을 입혔단다. 그러자 야곱에게 에서의 냄새가 났어. 모든 준비가 끝나자 야곱은 맛있는 음식이 담긴 그릇을 들고 아버지가 계신 천막으로 갔단다. 아버지 이삭을 과연 속일 수 있을까? 야곱이 에서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어. 아버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왔습니다. 일어나 앉으셔서 이 음식을 드세요. 그리고 저를 축복해주세요. 네가 누구냐? 이삭이 물었지. 제가 에서입니다. 야곱이 거짓말을 했어. 하지만 이삭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 뭔가 이상했거든.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야곱은 아버지 가까이 다가갔지. 아버지 이삭은 손을 뻗어 야곱의 손과 목을 만져보았지. 이삭이 만진 것은 털이 숭숭난 염소 가죽이었어. 하지만 이삭은 자기가 만진 것이 애서의 손이라고 믿었지. 이상한 일이야. 이삭이 말했지.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 맞는 것 같군. 이삭은 음식 냄새를 한번 맡아보았고 맛있게 음식을 먹었단다. 음식을 먹고서 이제 아들을 축복할 차례가 되었어. 하지만 곁에는 이 아들이 정말 에서가 맞는 걸까? 이삭은 한번더 확인하고 싶었지. 일이 가까이 와. 내게 입맞춤해다오. 야곱은 겁이 더럭 났단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숨기고 아버지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했지. 이삭은 에서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어. 그리고 말했지. 에서가 맞구나. 에서의 냄새가 나. 이리 오너라.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겠다. 야곱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 이삭은 야곱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지. 이것이 에서의 머리라고 생각했지. 야곱의 머리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단다. 너는 앞으로 큰 부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는 내 형제를 다스리는 주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아주 중요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삭이 축복을 마치자 야곱은 그 자리를 빨리 떠났단다.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너무 겁이 났거든. 하지만 일단 아버지를 속이는 일은 성공한 것 같았어.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으니까. 잠시 후에서가 집으로 돌아왔단다. 짐승을 한 마리 잡아서 돌아오는 길이었지. 에서는그 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 그리고 아버지가 누워계시는 곳으로 가 말했지. 아버지 여기 음식을 만들어왔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이 음식을 드십시오. 그리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말에 이삭은 깜짝 놀랐지. 네가 누구냐? 하고 물었단다 에서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장남, 에서입니다. 에서가 대답했지. 그 순간 이삭은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 이삭은 에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었단다. 에서는 불같이 화를 냈지. 동시에 아주 슬퍼졌단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했어. 아버지, 저를 아주 조금만이라도 축복해주세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단다. 야곱이 모든 복을 다 받아갔으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에서는 조금 전보다 더 많이 화가 났지. 야곱, 이 자식을 죽여버리겠어. 일단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주지.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은 내 손에 끝장낼 줄 알아.